<웃음> 미쳤어, 나. <웃음> <웃음> 오늘은 신즌 그리팅이라고요. 새해, 달력도 좀 만들고, 올해는 좀더 준비를 좀 많이 하느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오랜 시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일단 1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1월이니까 따뜻한 방안에서 보유 노트고 채광을 느끼는 제가 맨날 하듯이 채광 <웃음> 그런거죠 이거 좋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위아래가 통가죽이야 이거 위아래? 이거 한번 기대해볼게요 제가 지금은 여름에 좀 기대가 되겠나? 추워져가지고 어색한 게되이잖아 미쳤어, 다들 네. 아, 가시죠, 자동으로 어게 좋아요 근까 분위기 좀 좋지 않나요? 아, 어, 좋습니다 <웃음> 그냥 바로 좋대 자고 네, 좋아요 아, 진짜 기지개야 아, 네, 앞게좀 맑게 네, 좋아요 살려도 돼요? 네. 어. 지 아, 맨날 이렇게 내가 또 불쌍한 어린 양을 위해서 또이 좀... <놀람> <놀람> 네. 맞아. 음. 여러 개 듣는 것만 이 좀. 엄마 엄마도 엄마도. 아, 내가 고짜 동물 인가 새내기 나는 말 자체를 너무 오래가만 있는 거지. 쪽이야 새내기가. 뭐든 해 보자. <놀람> 파르파 <웃음> 엄청 영하신데 아이돌 같요 동동댕. <웃음> <옛날. 웃음> 김동댕이 너무 옛날 것 같은데. <웃음> 사람만 쫙 받아주시. <웃음> 뭐 <이런 거 웃음> 앨범 자켓이야? <대큐션? 웃음> <웃음> 이거 너무 기분 <웃겼네>. 다 <웃음> 우와. 진 네. 이번 컨셉은 어떻게... 이번 컨셉 뭐예요? 요리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 컨셉입니다 요리 못하죠?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요리를 먹고 <웃음> <웃음>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사과가 너무... <웃음> 진짜 볶음 같아. 나 깜짝 놀랐어. 야, 진짜 아, 진짜 같잖아. 오케이. 여기는. 여 표정은 밝게. 오케이. 바로 한 번에. 맛 <웃음> 음! 너무나도 맛있구만. 다들 먹고 사주시길 바랍니다. 즐겨, 즐겨. 잘 먹었습니다. 깊게 응? 한번 찍어서. 잘 먹었습니다. 아, 추워. 어,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진짜 추워. 나만 추운가? 아 진짜 나만 추워 내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알겠지. 특판 네. <웃음> 차고 안 차고 온게 하나 도없케이오케 미쳤어 이 미쳤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조사 간다. 아, 시원하다. 이게 지금 날씨와 이 아이스크림이 잘 나오겠죠, 사진으로. 네. 자, 앉지. 네, 저희 누가 봐도 여름이 아니야. 미쳤어, 다. 아, <웃음> 어, 시원해. 오, 오. 아, 진짜 모든 분은 언제 와도 좋은 거같아모니이에서 볼드관전해야지. 지 k a y o k 오케이 a y o a y o k a a y o k a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비. 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촬영 지금 3분의 2 했으니까, 3분의 1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컨셉은 가을 남자의 컨셉입니다. 쓸쓸한 가을. 남자 하지만 전 쓸쓸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목소리도> 자 준비할게요. 모두 셋해 많이 받으시.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향구 하나씩 잡았어요. 향구 바꾸고, 자구바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촬영이 12월에 이제 끝나갑니다. 이렇게 또 멋진 촬영을 또. <웃음> 하이 지정 하이 지정 하이 지정 하이 지정 하이 지정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 뭐 보시는다시피 이렇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뭐 하루 시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시간을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양질의 좋은 시즌스 그리팅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아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멋진 아, 사진을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특공대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